두 마리 두 마리. 세 마리. 체리 엄마 예뻐해 주잖아. 응? 울체리 표정이 왜 그래? 엄마 테운다고 있어요. 왜 이렇게? 엄마 찌찌를 먹으려고 그래. 안 된다고, 체리 엄마 찌찌 먹으러 가는 거 돼, 안 돼? 안 돼? 안 된다고 벌써 야 되겠다 <웃음> 체리 뒷발차기 다리이야 뒷발차기를 이렇게 잘해 체리가 뒷발차기 제일 잘해 우리 체리 처음에 얌전했잖아 이렇게 얌전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모찌도 때리고 망고도 때리고 응? 한쪽이라도 듣고 쪽이라왜 그럴까? 새끼 체리 왜 그럴까? 체리야 안 지금 다른 애들 엄마한테 혼나고 있어요 너 엄마한테 가봐요 엄마한테 혼나 체리 갔다 체치 못먹게 체리 어디였어 밑에 내려가 있어요. 엄마 찌찌가사수하라 순이 쭈쭈 있지마 이렇게 이쁜 있으로봐라봐 응? 이렇게 이쁘게 동다봐 응? 응 병원에서도 중성화 수술이 끝났으니 웬만하면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이빨로 깨물면 순이가 안 먹일 텐데 그래도 자꾸 먹으려고 해요 이빨 차기 당하면서도요 사료도 잘 먹으면서 왜 엄마 젖을 먹으려고 하니? 배가 고파서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 쭈쭈 안돼쭈쭈안돼 아, 이거 뭐야? 이거 집이잖아. 이 <웃음> 진짜 쪼쪼나 먹은 거 같아. 야, 이거 뭐 저기 저게 사료는 늘 밥그릇에 있고, 하루 종일 한 번에 많이 먹지도 않고 조금씩 계속 먹어요. 순이에게 옷도 입혀봤고 아가들 넥 카레도 채워봤는데 그때뿐이더라고요. 순이가 옷 입고 있으면 오히려, 애들이 엄마를 야굴리고 놀려요. 엄청 많 엄마 나도 할타이 요즘은 잠 먹는 게 많이 줄었으니 옆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. 엄마는 참쁘다 우리 가족은 하루 종일 옆에 붙어서 확인하고 젖을 못 빨게 맞기는 하고 있어요. 젖에 레몬 같은 걸 발라볼 생각도 해봤는데 순이도 빨아야 하니 그건 안 되고 순이가 불편해해도 옷을 계속 입혀야 할까요? 완전히 젖을 끊게 할수 있나요?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? 저 빨지도 못하는데 아우죄 젖어입니다 아유, 드러워, 진짜 아유, 더러워 진짜 애기들한테 나는 냄새가 다 순이 치는 되나요 그렇지 맞아. 저렇게 할 테니까.